1560년 일본 전국시대 2만 5천여명의 요시모토 대군은 오하리국을 공격합니다. 일본 제패를 노리고 있던 오다 노부나가는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야간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전투로 적장류시모토가 죽고 이마가하군이해퇴되었습니다다모다노부나가는 포무하게 적의 화살을 맞아 죽고 맙니다. 1년 뒤. 죽었던 오다노브나가가 부아라는데 일본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마들에게 힘을 빌려 되살아난 것입니다 사마노스케는 유키공주의 편지를 받고 이나 바야마 신성으로 향합니다. 현지에는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다고 적혀 있었죠. 사마노스케가 도착했을 땐 공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쿠노이치 카이데와 사마노스케는 공주를 찾아 나서는데 공주를 납치한 자들이 환마를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사마노스케의 힘은 환마에게 통하지 않았다 사마노스케가 죽어갈 때 누군가에 의해 힘을 받고 살아납니다. 그들은 환마들에게 멸망당했던 오이 일족들이었죠 사마노스케는 귀신의 힘을 받아 한마들과 싸울 능력이 생겼습니다 질러가던사마노스키는 성지하에서 길덴스탄이라는 환마를 만납니다. 그는 오케하자마 전투에서 죽었던 오다를 헌마로 부활시킨 게 본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불행도 사라지는데 헌마들을 죽이며 피나바야마 본성으로 들어옵니다. 포마에서 포마를 잡으려는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는 오다 밑에서 일하는 키노시타 토끼치로라고 소개하며 같이 일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그때 카이데가 나타나 꼬마아이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꼬마아이의 이름은 유메마루이며 고아였던 그를 유키공주가 친동생처럼 키웠다고 말하죠. 심상치 않음을 느낀 사마노스케는 사라진 유메마루를 찾기로 합니다. 하지만 유메마루는 콤마에게 잡히고 포키시로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오다가문을 위해 일해달라고 제안합니다. 하마노스케가그자자 유키공주는 곧 피의 재물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사라집니다. <웃음> 마루를 구출하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た르세스하츠히메사마시모이모스유키히메사마마묻며 <목소리도> 지하로 가는 사마노 스키. 그곳엔 토끼 치로가 있었습니다. 야, <목소리도> 스 이거 사마노스케, 갑자기 돌변하는 누이. 하이데도 사마노스케에게 공격당합니다. 사마노 뒤늦게 정신 차린 카이데 유메마르를 찾기 위해 통을 돌아다니던 중 유키 공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람> 하지만 공주는 길덴스탄에게 다시 잡혀갑니다. <놀람> <놀람> 사마노스케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마노스케가 등장하는데 그는 카이데를 공격했던 가짜 사마노스케였죠. 유메마루에게 돌아가는 사마노스케 갑자기 한마로 변하는 루이 아と라스의 난국 의식이 시작된다. 먼저 유키메가 믿고 있는 마의 유명한루가 꽂사리. 그것을 飲む 노부나가의 힘으강해 유기의 순간 카이데의 도움으로 우를무찌릅니다 사이덴는 모든 체력을 소진했고 사마노스케 혼자 헌마의 세계로 가기로 합니다. 질덴스탄이 사마노스케를 맞이하고 또다시 무하를 보내고 사라집니다. 아침에 유키 공주와 유메 마루를 발견합니다. 絶望の杯に満たされた生き血を飲み干すのだ 사마노스케 앞에 나타난 오다 노부나가 헌마들은 사라졌지만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다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나 바야마성도 결국 함락되었죠. 하이데는 사라진 사마노스케를 찾기 위해 15년간 돌아다니다 아마자키 지방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노스케는